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예안입니다. 모두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제 11월 8일부터 14일까지의 일간별주간운세를 시작해볼텐데요. 입동이 이미 시작이 되어서 7일에 입동이 기운이 이제 들어왔죠. 그리고 8일부터 본격적으로 약 일주일 동안 이 해월의 첫번째 파트인 무토, 청간, 지장간에 영향을 받을 겁니다. 물론 들어온 달은 신축년의 기해월이지만 첫 번째 약 일주일 동안의 모토라고 하는 이청간에너지에 영향을 받아요. 자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른쪽에 작게 제가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제 운세방송을 혹시라도 처음 보셔서 이제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다 판단이 드시면은 제목 오른쪽에 있는 표시를 클릭하시면 상세페이지가 쫙 펼쳐지는데 거기서 일간별 영상을 보시는 그 기본 안내들이 나와있어요. 그 해당 링크를 따라가셔서 차례대로 보고 오시면 제 영상을 조금씩 조금씩 이제 이해가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우선 첫번째 날짜를 보기 전에 이감목일간 입장에서 제가 일주일 동안 모토에게 즉 편재기 영향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지금 적어드렸는데요 어, 실제적으로 버티실 것이고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하루하루 의 일지는 또 다르잖아요 하지만 이 일주일 동안 안정화되는 흐름입니다 안정화 되어가는 흐름이고 첫 번째 날짜인 11월 8일 경신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편관이고 역시 지지에도 편관 에너지가 들어왔고요. 간목일간 입장에서는 절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이 속에 이제 조금씩 겨울의 기운인 인성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수요까지 계속 흐름이 이어지고요. 건강이나 컨디션이 8일, 9일 연달아서 이틀 동안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의 상황이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불편한 임무가 내게 주어지거나 아니면 적응을 해야만 하는 새로운 환경에 놓여지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는데 월요일은 그래서 신약이나 신강한 감목분들께 양쪽 다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신약하다는 것은 이제 목기운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리고 신강하다는 것은 이제 목기운이 과하기 때문에 식상이나 재즉 여름 기운이나 토로서 재성을 좀 들여서 빼주면 좋은 상황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금기운인 관성은 어이경 경금이나 신금의 형태로 들어오는데 갑목분들께 지나가는 운기로 들어왔을 때 좋은 작용으로 움직이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특이한 사주 구조일 때는 이 관을 유력하게 좋게 쓸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갑목분들께는 일진이나 달로 왔을 때 네, 그다지 반갑지 않은 글자이기도 해요 이제 11월 9일 화요일 신유일을 보겠습니다 정간지지의 정관의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왔고요 태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마무리가 잘 안될 수 있고 열심히 하고 싶은 의지 의욕이 떨어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틀째 신약 신강 입장 모두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11월 10일은 수요일입니다. 임술일이고 천간에는 편인의 에너지로 들어왔지만 지지로는 편지의 에너지로 들어왔고 그리고 이 환경지 자체는 감목분들께 양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기도 합니다. 식상에 해당하는 이화기운이이 술에서 입고가 되는 자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계획이 구체적으로 식상이 자리를 틀면서 현실화되고 구체화되는 날이고 평소보다는 이날 이제 여유가 좀 생기는 하루입니다. 그런데 신약한 분들과 신강한 분들이 이날 처음으로 입장이 좀 달라지는데 신약한 감목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신강한 감목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1월 11일 목요일 개회일을 볼텐데 청간에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당생지 환경의 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이 날은 바빠지고 또 새로운 할일 또는 학생분들께는 새로운 공부나 학업 진도가 시작이 되는 하루가 이어지고요. 약속이 많아질 수 있는 날입니다. 나를 찾는 약속도 계속 이어지고 유달리 오늘따라 전화응대를 해야 되는 일이 많아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신약한 갑목분들께는 좀더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신강한 갑목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금요일입니다. 11월 12일 금요일 갑자일인데 천간에는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는 정인의 에너지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목욕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는 날이고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일이 생겨서 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내가 몰랐던 사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황할 수도 있고 기쁜 날이 될 수도 있겠죠. 입장에 따라서 감추어야 되는 사실이 생길 수 있고 비밀이 생길 수 있고 이 일로 인해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는 부모님께 뜻하지 않은 연애를 들킬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혹은 상사나 내 주변 동료에게 나의 평판을 들킨다거나 전 회사에서의 일이 드러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신약한 감목분들께는 그다지 유리하지 않은 하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일진으로서 신강한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이 모두 신약, 신강, 입장 모두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13일 토요일은 을축일입니다 청간에는 겁제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정제어 에너지가 들어온 날입니다. 관대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는 날이고요. 의욕이 넘쳐서 나는 좀 잘해보려고 직언을 하거나 나는 좀더 잘해보려고 부지런을 떠는데 주변 사람들을 오히려 불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다툼이 생기거나 가벼운 아니면 구설수, 그러니까 나를 헌담하는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날이에요.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막 사람들 눈밖에 나는 거죠. 아니면 화장실이나 카페테리아 같은 곳에서 이제 감옥분들이 우연치 않게 제3자를 통해서 나를 헌담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거나 제3자를 통해서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피드백이 돌아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토요일도 이어서 신약하고 신강한 분들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일주일 동안에 아 그러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정화되어가는 흐름으로 계속 갑니다. 이제 14일 병인일이 들어왔습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식신이고요.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는 비견입니다. 걸럭지 환경에 감목이놓이는 날이고요. 기분 좋게 본인이 업무나 취미생활에 집중할 수가 있고 또 여성분들은 식신에너지 자체가 바로 자식을 뜻합니다. 이 호랑이라고 하는 글자 속에도 식신을 또 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진이지만 내 아이와의 내 자식과의 관계가 사이가 돈독해지고 좋아지는 하루입니다 이날 같이 뭐 오랜만에 드라이브를 다녀오신다거나 아니면 아이와의 대화 아주 뭐 가족 간의 어떤 데이트 이런 것들도 계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약한 감옥 분들께는 이제 좀 도움이 되지 않는 하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반면에 신강한 감목분들께는 도움이 될수 있는 하루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가벼운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감목분들,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을목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른쪽에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기해월의 첫 번째 주간이고요. 을목일간이 지장간, 청간 중에서 정제에 해당되는 이 모토에게 일주일 동안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힘이 실어지고 그리고 본인을 포함해서 모두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첫번째 날 11월 8일부터 볼텐데 경신일입니다. 천간에 지지에 정관의 에너지가 먼저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실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결과가 좋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 하기에는 명분이 떨어져서 끝까지 마무리하지 않고 주변인들과 협업이 되고 또 협조를 받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신약한 분들과 신강한 분들 이렇게 나누어서 봤을 때 굳이 나누자면 신약한 분들께는 도움이 좀덜 되는, 도움이 되지 않는 날이라고 할수 있고 신강한 분들께는 약간의 도움이 들어옵니다. 구조에 따라서. 그 다음 신유일, 화요일입니다. 이날은 천간지지의 편관의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왔고요. 절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시던 일을 정리를 하시게 되고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고 환경을 바꾸시게 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변화가 들어온 날이 바로 11월 9일 화요일이고요. 신약 신강한 분들께는 직접 하셔야 되고 직접 챙겨야 되는 일들이 많아서 둘다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신강이 날카로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1월 1 0일 수요일 임술리를 보겠습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인이고요.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입니다. 인묘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이고요. 실제 일 자체가 흐름이 느려지고 또 택배 배송이라던가 물류 배송 모두 지연되고 지체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주로 컴퓨터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 이러분, 이분들은 그 기기 자체가 오늘따라 많이 버벅대고 특별한 이상 증상이 없는데 계속 손을 좀 봐야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인터넷이 느려진다거나 아니면 결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포스 기기가 새로운 에러가 생긴다거나 그래서 수시로, 수시로 이제 AS 요청을 받아야 한다거나 고객센터 쪽으로 문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수요일의 일진이라고 할수 있고 신강한 분들께는 그나마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1일 목요일을 보겠습니다. 개해 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의 에너지,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입니다. 그래서 사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인데 학생분들은 집중력이 실제로 떨어질 수가 있고 또 게을러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업하시거나 직장인으로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의 성사나 일의 계약, 계약 매매 진행 자체가 잘 되지 않는 흐름입니다. 어, 손님을 맞이하시는 대면 업무를 하시는 분들, 대면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도 이날 따라 문의나 또 번잡스러운 질문사항 등은 많이 처리를 하시겠지만 매출로 적극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일 금요일은 갑자일이라서 천간에겁제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와서요. 병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우선 신약, 신강분들 중에서 신약한 분들께 조금 더 유리해질 수가 있는데 신약한 분들께는 친구나 가족이나 주변 동료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흐름이고요. 앞에 목요일 같은 경우에도 이 신약한 분들께서 도움을 받는 하루가 될수 있고 반면에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었지만 이제 이틀째 제이이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12일 금요일도 마찬가지로 신강한 분들께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오히려 귀찮아질 수가 있고 간섭으로 변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주변인들을 내가 도와주게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기보다는 신강분들만 개인적인 보상이 떨어지거나 섭섭한 마음이들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간섭으로 들어오는 거지 실질적인 도움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수 있는 것이 신강한 분들께 이 12일 금요일 일진입니다. 근데 신약분들은 목금 모두 도움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13일 토요일은 을축일이라서 천간에 비견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는 편제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쇠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상황인데 주변 사람들이 실제로 양보해주고 또 배려를 해주고 친절한 행동과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신약한 분들로서는 그것이 좀 부족한, 많이 부족한 상황이 될수 있어서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되는 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4일 일요일 병인일을 볼 텐데요. 병인일은 이 지지 호랑이 속에도 병화라고 하는 상관을 품고 들어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천간에는 상관 에너지가 그리고 지지에서는 겁제 에너지가 들어온 날이라서 제왕지 환경에 을목이 도이는 날, 상황인데 나를 크게 축소시키고 내 의견을 피력하지 않고 본인의 입장 자체를 희생하게 되는 다수를 위해서 움직이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어떤 커뮤니티 활동을 하시거나 종교 활동, 단체 활동을 하실 때 본인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기보다는 아무래도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시고, 묵묵하게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지내게 되시는 속적인 하루가 되시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내 감정을 앞장 세운다거나, 어, 의욕을 많이, 과욕을 부리게 되어서, 이렇게 실수하시는 일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앞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말씀드렸던 이 발전적인 상황으로 가실 수 있는 첫 주가 되겠습니다. 제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한주 동안 잘 건강 챙기시고 또 다음주 뵙겠습니다. 다음 일간으로 저는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세번째로 병화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기해월로 바뀌고 나서 첫번째 주간이고요 일주일 동안 병화가 이제 전달에 이어서 무토의 영향을 일주일 동안 더 받을 예정인데 이번에는 상황 자체가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움직여줄 수가 있어요. 어쨌든 병화 입장에서는 약해지고 있지만 무토의 흐름을 계속 탈 것이고 그래서 인성의 보조를 받게 되는 상황인데 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면 풀리지 않았던 상황들이 풀어지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일의 속도 자체가 이제 생기는 상황인데 변화가 들어옵니다. 변화, 이동, 그리고 결합. 새로운 가정을 꾸리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이제 새로운 계획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천화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동을 이제 일으켜주거든요. 이제 이 기회월로 옮겨오시면서 그첫 번째 보조 계단을 밟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날짜가 11월 8일, 경신일이 들어오는 월요일입니다. 청간 지지에 모두 편재 에너지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재관을 끌고 옵니다 이 임수를 또 품고 있기 때문에 편재 속에 편관이 또 들어 있어요 그래서 병화 입장에서는 병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고 신약한 분들과 신강을 이렇게 나누었을 때 신약 같은 경우는 병화의 이 화기운이 더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목생화가 이루어지는 호랑이라던가 또는 병화라던가 사화라던가 이런 것들을 튼튼하게 가지고 있다면 신강이 되겠지만 그러하지 못해서 그런 글자들이 들어와야만 되는 상황이 바로 신약입니다.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아무래도 이날 상황을 봤을 때 목돈을 또 쓰게 되거나 쇼핑을 하시게 되거나 손해가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신강한 분들은 재관을 만났을 때 적극적으로 쓸수 있고 더 유리한 입장이라서 금전운이 또 발생이 되고 좋은 쪽으로 사고 싶었던 것들을 산다거나 자신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재수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화요일 11월 9일은 신유일인데요. 이날은 이제 관성까지는 끌고 오지는 못하고 말 그대로 활동하는 부분에서만 만족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병, 병화 입장에서 사지환경에 놓이는 날인데 신약한 분들은 이틀째 불리한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을 받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신약한 분들께는 실수가 잦아질 수가 있고 한번 일어났던 말실수가 또 일어난다거나 또는 평상시 허둥지둥 되지 않았는데 중요한 물건을 이제 찾아야만 되는 상황이다든가 그리고 여러가지로 건강이 또 컨디션이 안좋아질 수가 있고 일진이지만 쓸데없는 돈이 나갈 수가 있어요 대중교통을 타도 되는데 이제 굳이 자차를 끌고 나가서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또 차량이 밀리는 혼잡한 시간대라서 어쩔 수 없이 불필요한 에너지와 돈을 많이 쓰게 된다거나 그런 상황이 신약한 분들께 일어날 수가 있고 신강한 분들께는 기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날입니다. 기쁜 일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재수가 있는 날이고 또내 주변 식구들 위주로 해서 경사스러운 상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조카가 상을 탔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직장인에 관련해서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는 날이에요. 이제 수요일 10일 보겠습니다. 임술일이고 편관 에너지가 천관으로 들어왔고 지지 에너지로는 식신이 들어왔습니다. 겁제 정화를 품고 있는 날이고 이제 본인의 에너지가 여기서 이제 입고가 되는 하루죠 그래서 임묘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인데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 운도 올라가지만 정신적인 안정화를 이제 누릴 수가 있는 날이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에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를할수 있을 것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어~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을 것인데 오히려 신강한 분들은 다른 사람이 일을 내가 나서서 마무리를 해줘야 되고 수습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이날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1일 목요일은 개해일이고요. 청간에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평관의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우선 이 개해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신약한 분들께는 건강운이나 직장운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의욕과 다르게 다운이 많이 되실 것이고 두, 두 신약, 신강에게 모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은 변화가 들어와요. 절제 환경이기 때문에 회사를 옮겨야 된다거나 일이 달라진다거나 아니면 업무 자체가 성격이 바뀌는 상황, 내 자리가 바뀔 수도 있죠. 책상 배치가 새롭게 달라질 수도 있는데 신약한 분들께는 어찌되었든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고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운도 상승하고 금전운도 상승하는 하루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말씀드려도 이게 최악으로 간다거나 운이 안 좋은 날이라기보다는 내가 혼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보다 혼자서 읽어야 되는 일이 많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12일 금요일은 갑자일이고요. 편의는 에너지가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는 정관입니다. 태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이에요. 마무리가 잘안 되는 약속이라던가 뜬구름 잡는 거래 그러니까 곧 어떻게 되면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는 상황에 이 일들이 내 손에 오고 갈 수가 있고 사업가 분들은 그래서 이날 일어나는 일들을 어 현실화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걸러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일, 금요일 같은 하루는 오히려 이제 신약한 분들이 이뜻째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고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도움을 받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3일 토요일은 을축일이라서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요 지지로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변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구체적으로 나를 움직이게끔 하는 에너지가 들어와서 실천을 하게 되고 이제 두 가지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축이라는 환경지는 일진으로 밖에 들어오지 않은 짧은 글자이긴 합니다만 재성의 금의 창고 역할을 하는 날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또 역시 스스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14일 일요일은 병인일입니다. 같은 글자인 비견이 들어왔고 비견 병화를 품고 있는 편인의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글씨를 좀 예쁘게 장생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내 발언에 힘을 실어다 주는 사람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이제 계속 도움이 안 된다고 제가 X표를 껐지만 이날 처음으로 이제 신약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고 친구가 생기거나 내 뜻에 동조를 해주는 아주 고마운 내 편이 생기는 날입니다. 그러나 신강한 분들께는 아무래도 식구가 하나 더 느는 셈이기 때문에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쓸데없는 친구가 꼬이는 날이 될수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좀 이날 쉬고 싶은데 예, 괜히 밥 사달라고 누가 이제 눈치 없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전화를 이제 꺼놓는걸 깜빡해서 전화가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받았는데 오늘 쉬고 싶은데 고향에서 누가 올라왔던 거예요. 올라와서 계속 안내도 해줘야 되고 밥도 사줘야 되고 챙겨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어찌 됐든 병화분들은 전체적으로는 실천을 하게 되고 또 누군가와 결합을 하게 되고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새로운 생활이 모색이 되는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네 번째 정화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른쪽에 조그맣게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아, 기회월로 바뀐 지 이제 첫 주고요. 그리고 정화가 지장간 중에서 무토예이 무토는 이제 지난 주만큼의 강도와 세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 조금 안정화되기는 할 건데, 그래도 아직 중심을 잡기에는 멀었습니다. 허둥지둥 하는 한 주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신강보다는 신약 쪽이 좀더그 흐름이 강해요. 자, 그러면 그첫 번째 날로서 11월 8일 경신일을 보겠습니다. 청간지지에 모두 정제의 에너지가 들어왔고요. 목욕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애써서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해야 되는 날이 될수 있고 사람들 앞에 본인이 나서서 발언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날인 화요일, 9일, 16일 보겠습니다. 청간지지에 모두 편제의 에너지가 들어왔고요. 장생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자, 이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볼 텐데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도움이 안 되는 일진 쪽이긴 하지만 특히 사주 원곡에 축이라든가 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이 신약한 분들 아, 여기 이제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사화 사오미에 사화가 있는 경우도 해당이 되세요 이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있으면 더불리해줄 수가 있는데 사유축 금의 웅동을 하기 때문에. 더 신약하게 흘러갈 수 있는 일진이 될수가 있고 활동 자체가 위축이 될수 있고 어 최악까지는 아니고요. 최악으로 자꾸 해석을 하실까봐 제가 조금 단어를 아끼는 부분인데 번거로운 일 자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좀 귀찮은 일, 내 일에만 집중하기 어렵고 누군가의 일을 내가 같이 해야 된다거나 좀더좀 좀 다듬어주는 일, 수습해주는 일 그래서 신강한 분들께는 또 어떻게 되냐면 이 유나 사나 축이 있을 경우에는 금전운이 더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이 있어도 좀더 유리한 일진이 될수 있고요. 이제 10일 수요일은 임술일인데 천간에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신약한 분들께는 새로운 일을 계획을 하시게 되고 준비를 하시는 흐름이긴 한데 처음은 불리한 시작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오전, 점심 전까지 그런 상황이 될수 있을 것이지만 오후, 저녁에 이제 저녁이 거의 하루 마감이 되어서 결과 자체는 굉장히 좋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한 분들은 처음만 불리하게 돌아갔다가 나중에 유리하게 돌아갈 수가 있고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방해 작업이 많아요. 그래서 반대로 처음 시작은 좋게 풀리지만 음, 결론은 아쉬운 날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일 목요일은 개회일인데 천간에 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회사에서 한껏 기대를 받게 되고 또 관심을 모을 수 있는 하루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좀더 필요한 즉 유리해질 수 있는 일진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반대로 도움이 되지 않은 일진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 12일 갑자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에 정인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관이 이렇게 들어와서 절치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인데 꾸준히 본인이 해왔던 노력과 시간을 들여왔던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그만두게 되고 다른 일을 찾게 될수 있습니다. 취미생활도 될 수가 있고 어떤 커뮤니티 활동이 될 수도 있고 모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 될 것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13일 주말 토요일을 보겠습니다. 을축일이고 천간에 편인이 그리고 지지에서는 식신이. 그래서 인묘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인데 어 약속이 잘 지켜지자고 상대방들과의 이 의견이 점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리 며칠 전부터 약속을 해놓으셨던 분들은 이 선약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일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식상이 용신인 경우에만 유리한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루 남았네요. 일요일 십살 병인일입니다. 천간의 겁제 지지에서는 정인이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이날은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실 확률이 높고요. 주변 사람들과 뭔가 같이 하기에는 불편해지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 될 것이고 신강한 정화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 일요일에 누군가와 약속이 잡혔다거나 가족들과 식사 모임이 있다고 하시면 신약한 정화분들 즉 호랑이라던가 아니면 사화, 정화 이런 불이, 불화 불 기운들이 어 약한 분들 이 기운들이 필요한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약속을 따라서 함께 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정화분들의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일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 무토일관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오른쪽에 그리겠습니다. 신약신강 이야기를 할때 거의 화기온이나 또는 이제 어, 술토라던가 아니면 위토 같은 그런 지지 글자들이 단단한 분들, 이런 분들은 신강한 쪽이고요. 그 나머지는 신약으로 보시면 대체적으로 맞는데 사주 구조에 따라서 꼭 어떤 계절에 태어나야만 신약이 되고 신강한 건 아니거든요. 전체 구조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참고 꼭 하시고 이제 공부하실 때그 기준으로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기해월의 첫 주간입니다. 그래서 무토 입장에서는 네, 힘이 떨어져가는 무토지장 간에 영향을 받을 텐데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과 얽히고 또 귀찮은 일에 노출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첫 번째 날짜 한번 보겠습니다. 11월 8일 경신일인데요. 천간지지에 모두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하고 있는 일 환경에서 이날따라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고 또 왠지 내가 가야 할 자리는 이곳이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는 전환점을 삼을 만한 고민이 깊어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한 무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하루라고 할 수가 있고 신강한 무토 분들 같은 경우는 식상용신인 분들만 유리한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번째 날 9일 화요일 신유일 보겠습니다 상관 지지 상관, 청간 이렇게 청간 지지 모두 상관이고 드론 에너지로 인해서 모터가 사화 지지에 사화에 놓이는 환경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우선 지금 현재 몸을 담고 계신 생업 또 생계 또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방해를 참 많이 받게 되는 날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는 일진이라고 할 것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그래도 기회가 생기는 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일이죠. 수요일 임수리를 보겠습니다. 편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로는 비견이 이렇게 에너지로 들어와서 인묘지 환경에 모터가 놓이는 날입니다. 활동 자체가 위축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자신감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도움이 안 되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1일 목요일은 개일인데, 천간에는 정제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편제의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와서, 절태지, 즉, 절지 환경의 모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그, 신약신강 조금 많이 다른데,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도움이 안 되는 일진이 맞고요 기존에, 본인이 의지하고 있었던 인연에게 이별운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귀고 있는 이성뿐만이 아니더라도 회사 또는 커뮤니티 본인이 크게 의지하고 있는 분들과 이별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강한 분들은 또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재관이 같이 들어오거든요. 이날 보시면 이 해속에 간목도 들어와서 이제 관이, 편관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임수가 당연히 이 속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 편재가, 편재, 편제, 편관이 이렇게 같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신강한 분들께는 더 좋은 기회와 인연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스카우트 제의를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필요로 하는 인연에 연락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이제 12일 주중 마지막 금요일 갑자일을 볼 텐데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입니다 퇴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인데 혼자서 실행할 만한 일도 오늘은 뒤로 미루시게 될 확률이 높고요. 또 왜곡을 시키는 이 자수의 형태로 인해서 주변의 요구에 내가 수동적으로 대처하게 될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신약한 무터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할 것이고 신강한 무터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3일 토요일 보겠습니다. 을축일이고 천간에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겁제어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모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선물을 받게 되시거나 아니면 다정한 위안을 주변 사람들에게 듣게 되실 건데요. 하지만 신약한 분들께는 그다지 그것이 와닿지 않는 날이라 어,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그래도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14일 일요일은 병인일입니다. 그래서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로는 편관이 들어왔습니다. 예, 물론 편인이 또 여기 들어있죠. 병화라고 해서 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장생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윗사람들의 도움이 들어오고 또 연장자의 손길이 들어오고 또 종일 주변의 요청이나 연락으로 인해서 바빠질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네. 이 일주일 동안 흐름을 쭉 보시면 저원보 제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날 처음으로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신강한 무토분들께는 이게 관인소통과 같은 효과를 내요. 그래서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모터 분들의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네, 중화사전에 맞지 않으니까 참고 안 하시면 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른쪽에 동그라미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번 기토일간에게도 기해월첫 번째 주간으로서 약 일주일 동안 기울어져가는 무토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인데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쪽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쪽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는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 날로서 11월 8일 경신이를 보겠습니다 청간지지에 모두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요 목욕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우선 홍보나 마케팅에 힘을 쓰게 되는 날이 될 것인데 가게를 새로 단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집을 오랜만에 이제 고쳐서 리모델링을 하시는 흐름이 될수있고요 홈페이지 같은 것을 새로 단장을 한다거나 그림을 새로 그려서 입힌다거나 직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거느리고 있는 영역들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시는 흐름으로 가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신약한 기토 분들께는 유리하지 않은 일진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고, 신강한 기토 분들께는 유리한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주로 여름에 태어나시거나, 아니면 이제, 술토라던가, 또는 주로 목화기운, 목화기운 중에서도 화기운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분들은, 신강하다고 할수 있을 것이고 어 나머지 식상이 아주 강하거나 가을에 태어나셨다거나 아니면 겨울에 태어나셔서 자수, 해수 뭐 요런 글자들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신약한 대다, 대부분의 기토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9일은 화요일인데 신유일을 한번 볼게요. 아까하고는 다르게 식신이 천간지지로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의 기토가 놓이는 날인데 새로운 직장으로 출근을 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지금까지와는 아주 다른 방향의 활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좋은, 쪽, 좋은 쪽으로 좋은 쪽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시고 다만 신약한 분들은 혼자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기회가 생기는 유리한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10일 수요일은 임술일인데 천간에는정제의 에너지가, 겁제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왔고요. 양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우선 평소보다 굉장히 신중해지고 또 진지하고 진중하게 집중을 할 수가 있는 날이고 옛날 인연에게서 연락을 받게 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 알고 지냈던 분, 예전에 같이 회사를 다녔던 분, 이런 분들께 연락을 받게 되실 수가 있고요. 신약한 분들께는 도움이 될수 있는 일진이고 반대로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11일 목요일 개회의를 보겠습니다. 청간에는 편지어 에너지가, 지지로는 정지어 에너지가 들어왔고 태지 환경의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이 기토분들께는 신약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는데 돈이 나갈 일이 생겨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신강한 기토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생기는데 재관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 감목 속에는 재성에 해당하는 임수와 그러니까 정제가 되겠죠. 그리고 정관에 해당하는 감목이 현재 이제 끌고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강한 분들께는 유리한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재수가 있습니다. 돈만 이렇게 재물에 대한 기회를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명예에 대한 기회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다음 1 2일 금요일은 갑자일인데 천간에는 정관의 에너지가 지지로는 편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절지 환경의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이날은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혼자서 감당하고 고민해야 하는 일이 생겨서 그렇고요 신강한 기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벌어들이고 있는 수입이 지금까지 어떤 컨텐츠로 벌고 있었다 하시면은 전혀 다른 방향의 오프라인 상점을 이제 또 열어서 해당 수입의 전환점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다른 물건을 취급하게 되시거나 하시는 일의 종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13일 토요일은 을축일이고 천간에는편관 지주로는 비견이 이렇게 들어왔고요 인묘지 환경의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신약한 분들께는 간섭을 좀 많이 받게 되고 간섭뿐만이 아니라 허리가 또 건강적으로 아플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고요. 신강한 일, 그 기토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괜찮은 아이디어를 본인이 체크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유리한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14일 일요일은 병인일인데 천간에는 정인, 정관이 지지로 그래서 사지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이날은 신약한 분들께는 현금 흐름은 일시적으로 막힐 수가 있겠지만 사람들에게 괜찮은 평판을 들을 수 있고 힘을 이제 보탬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리한 일진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신강한 기토분들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이 저하되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 전반적으로 기토분들의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기토분도 화이팅 하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검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른쪽에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자, 기회월 지나고 나서 이제 약 일주일 동안 지난주보다는 약간 더 감소된 무토에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 무토는 편인이라고 하는 육친이고요. 그래서 경금 입장에서는 돌파구를 찾는 방향으로 해소가 됩니다. 자, 그럼 그 첫째 날, 11월 8일 경신일 보겠습니다. 청간지지에 같은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동업자나 동료나 상사, 이렇게 같이 일하시는 분, 혹은 주변 친구, 지인, 가족, 주변 사람들과 중심적인 일을 하게 되실 것이고, 다만 나서지 않고 그 선을 지키고 일을 하시게 되면 아무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서는 주변 사람들의 같은 그 협업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고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힘을 조절을 하셔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유리한 일진은 아닙니다. 그럼 9일날 화요일은 신유일입니다 청간지지에 겁지어 에너지가 들어왔고요. 이 때는 제왕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이라서 주변 사람들의 의사결정이 조금 과하다고 느낄 수 있는 날입니다. 말이라든가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격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도움이 어느 정도 되는 일진이고요. 신강한 일진 같은 경우는 다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유리한 일진은 아닙니다. 그 다음 10일 수요일은 임술일인데 천간이나 식신, 지지로는 편인이 들어왔고 쇄지 환경에 경검이 놓이는 날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과정을 마무리를 하시게 되고 또 다음 단계를 준비를 하시게 되는 상황의 날로 이제 계속 지내게 되실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오히려 저조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신약한 분들은 이제 전날과 상관없이 일진 자체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도움이 될수 있는 일진입니다. 그 다음 11일 목요일은 개개일이고요. 정간의 상관의 에너지가 그리고 지지로는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경검이 놓이는 날입니다. 직장인 분들은 회사에서 인내심이 부족해질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화가 많이 날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또 반대로 내가 많이 베풀고 음, 마음의 수양을 많이 쌓아야만, 쌓아야만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신약한 경금 분들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할 것이고, 일뜻째,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12일 금요일은 갑자일인데, 천간에는 편제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이고요. 이제 지지로서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이라서, 사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컨디션이 전체적으로 다운됩니다. 신강신약 모두 컨디션이 다운되는데 반면에 신약한 분들께서는 그나마 도움이 되는 날이고요.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날입니다. 이제 13일, 을추기를 보겠습니다. 천간에는 정제어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정인어 에너지가 들어와서 임묘주 환경에 경검이 놓이는 날인데 주변 사람들과 만나세요. 그렇게 데이트하고 만나시게 되면 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 신강신약 모두에게. 그리고 실수를 해도 이 날은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신약한 분들께는 좀더 유리해지는 일진이 될수 있고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병인일 14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편제입니다. 또 이제 병화라고 하는 평화를 품고 있고 절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새로운 환경을 내가 찾아 나서게 되는 흐름이고 이날은 또 과거를 청산하시게 되는 과거를 과거 홈페이지를 지우신다거나 연락처를 삭제하시거나 과거 연인에게 받았던 선물을 불태운다거나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일 것이고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경금분들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았는데 바늘구멍을 찾아서 내가 돌파구를 찾아 나서는 주간이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가 이제 드나드는 주간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적인 소모가 많습니다.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이번 주간도 기요월로 바뀌고 나서 첫 주간인데 신금이 지장간 중에서 모터라고 하는 이 정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즉 전체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일을 맡기거나 청탁을 하게 되거나 부탁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의지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날짜. 11월 8일 경신일을 보겠습니다. 겁재가 청간지지에 들어온 날이고요. 재왕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협업을 하게 되고 그 과정이 겉으로는 나빠 보여도 결과적으로는 끝까지 추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서 손해가 일어난다거나 자잘한 다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킬 것이고 신약한 분들께는 좀더 좋은 유리한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신강한 분들께는 유리하지 않은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날 9일 날신유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에 지지에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요 걸럭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실수를 거의 하지 않고 또 다툼 없이 아주 깔끔하게 일을 진행을 하시는 날이 되고요.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한 분들께는 좀더 유리한 일진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유리하지 않은 일진이라고 하겠습니다. 신강하다고 하는 것은 금이 강한 상태예요. 가을 글자가 강한 상태이고 그 나머지는 신약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10일은 또 이제 살펴보자면 수요일이고 임술일입니다. 상관이천간에 들어왔고 지지로는 정인이 들어와서, 신금이 관대지에 놓이는 하루입니다. 진행 중인 일이나 내 진짜 속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지 않으셔야 되는 날인데, 만약에 그렇게 하시게 된다, 털어놓게 된다면 구설이 생기고요, 거의. 그리고 실수가 생깁니다. 신약한 신금일관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은 일진이라고 할 것이고, 신강한 신금분들께는 유리할 수 있는 일진입니다. 이제 정화를 품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강한 분들께는 그나마 관성으로 서 작용이 관을 쓸 수가 있는 분들이 신강이에요 자 10일 목요일은 개의 일이고요천간의 식신이 지지로는 상관이 들어온 하루이고 목욕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다소 엉뚱한 일에 내가 한눈을 팔게 되고 신경을 쓰게 되고 당장 급한 일이 아닌데 그 일에 신경을 씀으로써 오히려 내게 다가온 큰 개를 놓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일을 위주로 신경 쓰시는 것이 좋고 신약한 신금분들께는 그래서 도움이 어느 정도 되는 일진이지만 신강한 분들께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12일 금요를 보겠습니다. 갑자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입니다. 장생지 환경에 이제 신금이 놓이는데 환경적으로만 장생지일 뿐이고요. 어, 선물을 받게 되시거나 아니면 기분 좋은 칭찬을 소속에 소속되어 소속 있는 곳에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신약한 분들께는 이틀째 연달아서 도움이 될수 있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13일 토요일은 울축길인데 천간에는 편제, 지지로는 편인이 이렇게 들어오는 날이고요. 양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인데 느긋해지고 마음의 심적으로는 여유로워지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도 사이가 아주 좋아질 수 있는 일진입니다.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역시 연달아서 유리한 일진이라고 할수 있는데 신강한 분들께는 유리하지 않은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이죠. 14일 1요일 병인일을 보겠습니다. 청관에는 정관이 그리고 지지로는 정제가 재관이 같이 들어왔고 이 정제 호랑이 속에도 또 정관 병화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태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인데 주변에 내가 의지를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 일을 맡기고 부탁을 하게 되는 하루입니다.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유리하지 않은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신강한 분들께는 재관을 같이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해지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신금일간 분들의 전체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기회월로 바뀌고 나서 약 일주일 동안 임수도 마찬가지로 무토라고 하는 편관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 실제 바쁘실 건데, 이게 실속이 없는 일이 될수 있어요 간혹 소수의 여에서 문제는 일을 하실 거지만 그 일이 방해를 많이 받는 흐름입니다 자 그럼 그 첫째 날 한번 보겠습니다 11월 8일 경신일 월요일입니다 편인이 청관지지에 들어왔고 임수가 장생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새로운 문서가 새로운 할 일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이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한 분들, 여기서는 이제 겨울 글자가 많이 부족하고 또 가을 글자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 바로 신약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분들께는 아무래도 유리한 상황이 될수 있고 또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불리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9일 신요일 화요일을 보겠습니다. 정인이 천간지지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겉은 그럴듯한데 이 속을 뜯어봤을 때 실속이 없는 일을 내가 정작해야 되는 게 바로 이 화요일입니다.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신약한 분들은 그래도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 할수 있고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10일 수요일은 임술일이고 같은 에너지인 비견이 들어왔고 정관에편관에너지가 이렇게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관대주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인데 자존심이 그만큼 강해지는 날이고 다른 사람의 단점이 커 보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려고 지적을 해버리게 되면 다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상대방과의 선을 지키고 다툼을 조심하시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실제 부딪히는 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할 것이고,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1 1일 개의를 보겠습니다. 겁제가 천간에, 그리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온 날이고요. 걸럭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계획을 그대로 실천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그만큼 앞과 뒤가 같은 날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신임을 얻고 신뢰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때 이 개의 일날에 도움이 되는 일진이고요.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10일 금요일 보겠습니다. 갑자일이고 천간에는 식신이 그리고 지지에서는 겁제가 들어온 날이고요. 재왕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고아직원에게 내가 배신당할 수 있고 장사를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 혹은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내가 <웃음> 죄송합니다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웃음> 음. 현장에서 또 현장직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날 다칠 수 있는 온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건, 사고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안전사고 유의하시고요. 신약한 임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그나마 유리한 일진이라고 할수 있고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왜곡되는 데이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불리한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13일 토요일은 을축일인데요 천관에 상관이 이렇게 에너지로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보호해주고 또내 일은 정작 일의 흐름이 막힐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축의 기운 때문에 그래서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유리한 일진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고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14일 일요일 병인일은요. 편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로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물론 또 이제 편제를 품고 있죠 그러니까 식신과 재성이 같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을 내가 돌봐줘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유리하지 않은 일진이라고 할수 있고요 신강한 임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상과 재가 같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흐름이에요 금전운이 특히 왕성한 활동과 기회가 같이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받는 것이 더 많아요 더 유리한 흐름이죠 그래서 도움이 되는 일진 이라고 하겠습니다 임수 분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살펴 보았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어쨌든 여러가지 방해요소가 들어오는 주간이긴 합니다만 계속 쉬고 계신 분들은 희망을 좀 가져 보셨으면 좋겠어요 취직운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빠지시고 내가 골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 일간 하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일간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개수 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른쪽에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기해월로 이제 바뀐 지첫 주간이고요. 이 8일부터 14일 때까지 약화되긴 했지만 개수가 만난 이 지장간 글자는 바로 평, 정관에 해당하는, 정관에 해당하는 무토입니다. 어, 실제로 무토에서 이제 이 기회월에 오늘 예, 받기 시작하면서 주변 사람들, 특히 조직, 직장, 혹은 여성분들께는 또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방해 요소가 조금씩 더 들어오는 상, 상황이고, 관이 식상을 건드리는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틀었던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얼마 전부터 그첫 번째 흐름을 보시게 되면 11월 8일 경신일입니다 더, 더 자세한 전체 흐름은 월별 운세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이 경신이 월요일 상황을 보시게 되면 천간지지에 정인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사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상황입니다 일과 사업 관련된 속도가 상당히 느려지는 날입니다 월요일답지 않은 흐름이에요 월요일인데도 빨리 빨리 빨리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뭔가 진행이 더디고 느리고 지체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될 수가 있고 뭐 하나를 하려고 그러면 다른 무언가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결핍 요소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뭘 하려고 했더니 이게 없고 저걸 하려고 했더니 이게 없고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한 개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좀 되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고요 신강한 개수 분들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9일 화요일 16일을 보겠습니다 청간지지에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요 병지 환경의 개수가 놓이는 날인데 관공서를 통한 문서나 서류가 이제 생기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서류를 제출하러 가시거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벌금 같은 것도 포함이 됩니다 또는 내가 사인을 해야 되는 일도 생겨요 그래서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 유리한 일진이고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 유리하지 않은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 임술일을 볼 텐데, 겁재가 천간에 들어와 있고, 이제 정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실제로 내가 도움을 받을 만한 일이 생기고, 도움이 어떤 물질적인 도움이 아니라 조언으로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신약한 개수분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으로 확인이 되고요. 신강한 개수분들은 도움이 되는, 즉, 기회가 들어오는 일진입니다. 그 다음에 11일 목요일은 개해일인데 비견이 현간에 들어와서 그리고 또 지지로는 겁재가 들어왔고요. 어 실제 제왕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인데 가족이나 친구들의 의견에 내가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거, 끌려다니거나 아니면 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신약한 개수분들께는 그나마 도움이 좀 되는 일진인데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2일 금요일 보겠습니다. 갑자일이고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로는 비견이 들어와서 걸록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이날은 사업이나 장사의 매출 자체가 소폭 상승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고요. 신강한 기수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입니다. 그 다음 13일 토요일은 을축일에 해당이 되는데 식신이 천간에, 그리고 편관이 지지로 들어온 날이고요. 관대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이날은 내목소리의 발언에 이 축일의 힘으로 의해서 힘이 생기고, 그리고 부하 직원과는, 내, 내가 사장님면 종업원이 되겠죠. 그 종업원과는 의견 불일치가 생겨서 다툼이 업무 중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한 분들은 조건부로 사주 원국에 뱀사 혹은 어 당유자, 그러니까 사유축의 합을 일으키는 이 금웅동을 일으키는 글자고요. 아니면 자축합의 자, 자수, 아니면 해자축의 해 이렇게 글자 네개가 하나라도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일진이고요. 반대로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날입니다. 병인일 14일인데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입니다. 목욕지 환경에 이렇게 개수가 놓이는 날인데 실제 실속 없는 일이 발생될 이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돈만 쓰고 고맙다는 인사를 못 받게 되거나 아니면 집과 식사 자리까지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신약한 개수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신강한 개수분들께는 재와 식상이 용신인 상황에 해당이 되신다면 재나 식상용신 그러면 유리한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관광지에 세컨하우스를 지금 현재 사서 거기서 지낸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 가족이나 친구들이 수시로 놀러오는 거죠. 그게 십사일의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불편하다고 말씀 못하시고 싫다고 오지 말라고 해도 그분들은 당연하던 듯이 내 집을 마치 펜션처럼 이용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개소분들의한주 운세도 살펴봤고요. 어, 전체적으로는 간목부터 개소까지열 가지 청간 글자를 가지고 간단하게 주간의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운세는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위에 있는 것처럼요. 그냥 계획 잡는데 참고로만 쓰시고 조심해야 될 용도로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이번 주간운세는 조금 더 빨리 오픈해 드릴 거고요. 제가 주말에 일정이 있어서 혹시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주중부터는 상담이 가능하시니까 참고해서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예약 잡는 데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